이번 영상에서는 2월 18일까지 참여할 수 있는 설날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벤트로 추가된 NPC는 세력본부에 위치해 있으며, 각각 1일 퀘스트를 수락받을 수 있어요. 첫 번째 NPC에게 받는 퀘스트는 떡국을 전달해야 하는 것으로 게임에 접속하고, 1시간마다 우편을 통하여 떡국 재료를 받을 수 있으며, 세개의 떡국 재료가 모였다면 소지품 창에서 우클릭을 통해 떡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. 다음 NPC에게 받는 퀘스트는 해당 NPC를 타겟팅한 상태로 슬래쉬 저를 채팅창에 입력해 감정표현을 하는 것이며 떡국을 전달하는 퀘스트와 동일하게 아키패스의 경험치를 올려줄 수 있는 노력의 향연을 받을 수 있고 1시간 동안 퀘스트 완료 명예점수와 생활점수 획득이 증가하는 도핑 아이템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. 설명드린 두 퀘스트의 경우에는 던전이나 전장에 참여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진행해주는 것이 좋으며 떡국을 전달하는 퀘스트는 팔로스의 결정도 얻을 수 있고 일정 횟수를 진행하면 인장과 칭호 그리고 1시간 동안 전리품 획득률 증가 버프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가구도 얻을 수 있어요. 마지막 NPC에게는 로르웨트 1라운드 몬스터를 잡아야 하는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보상으로는 복주머니를 얻을 수 있고 해당 아이템은 낮징, 밤징, 황평, 가족회 등 다양한 컨텐츠를 완료하면 추가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요. 컨텐츠에 참여하여 얻은 복주머니는 3개를 모아서 설날 복주머니로 만들 수 있으며 사용하면 랜덤한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어요. 복주머니에서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풍요의 주머니와 행운의 돌이며 다른 것이 나온다고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라 어딘가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복주머니를 열심히 모아보는 것을 추천해요. 그리고 한가지 팁으로 덕담에기운는 햇살 담은 과즙 음료와 중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증, 밤징이나 카돔 등을 진행할 때 동시에 도핑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컨텐츠를 끝내고 세력본부로 돌아와서 채권 게시판에 퀘스트도 완료해주면 완전 쪽쪽 빨아서 활용할 수 있어요.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끝